의왕 청바지 뉴스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제작된 의왕 청바지 뉴스가 2023년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찾아올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정보뿐만 아니라 의왕의 다양한 소식까지 의왕시티비와 어울리고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운 의왕 뉴스의 새 이름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